안녕하세요. 유진석 병작입니다. 오늘은 제가 25년 전 그러니까 제가 사주 입문한지 한 3년 차 됐을 때그 당시 저희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 저희에게 이렇게 적어놓고 저희 수강생들에게 이세 개를 적어놓고 어떤 일주가 배우자 자리가 가장 좋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똑같은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합니다 태어난간 일지, 일지는 일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배우자를 볼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대립을 하고 사느냐 아니면 배우자와 생리사별을 하느냐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괜찮게 진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볼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 일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놓고 저희에게 세계를 놓고 선택해 한번 설명하보라 했는데 그한 명도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가를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히 누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은, 개미 일주, 갑신 일주, 정유 일주, 여명에 한해서, 여성에 한해서, 어떤 게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운이 가장 약한가, 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길래 약하다 그러는가, 여러분도 한번 설명할 수 있는지요?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개 중에서 얘는 개미 일주는, 개미 일주는 배우자질의 미고 곧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 묘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갖고 있다. 겨우 고, 장 묘고를 갖고 있다. 얘가 이 안으로 임묘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편관. 편관을 깔고 있다는 것은 배우자들의 편관을 깔고 있다는 것은 정관이, 정관이 아니라 배우자들의 편관을 깔고 있으면은 대부분이 이런 경우 배우자가 좀 신통치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절제시식 운석에서 절제에 해당이 됩니다. 절제. 절에 있으면 끊어진다. 절멸한다. 그래서 좋지 않죠. 배우자가 절멸되는는 좋지 않죠. 여기 또한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편관. 편관. 세 번째, 얘는 정유. 정유는 여기는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볼 때, 당연히 1순위는 정유정유유주할 그들은 가장 안전빵이겠죠. 이거는 근데 이두 개가 갑신과 개미가 왜 예를 들면 좋지 않고 어느 것이 좋지 않냐를 설명하유유유유유유유냐유유유유가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질병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나죽 건데 하겠죠. 배우자로 인해서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데 누구냐 상대 여성에게서 남편이 아프다는 걸, 골골한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아플 수 있는 확률 큰 질병 이제 큰 질병이니까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직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남편이 직장이 튼튼하면은 골골하고 아프고 지병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업이 없으면은 직장이 없으면 그래도 그것은 좀 낫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직업이나 아니면 직업 혹은 질병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결국은 뭐냐. 건강에 대한 부분을 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 개미 일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갑신은 극하죠, 서로 얘도. 서로 극하죠. 갑이 예를 들면 신을 극하냐, 신이 예를 들면 갑을 극하냐. 이 갑이, 갑이 신을, 금이 역를 극하야 하는데, 배우자가 본인을 극해야 하는데, 갑이 신을 예민하게 쌓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이 갑이 예민하니까, 대립과 갈등이 참으로 많습니다. 갑신 일주 여명 사주는 남편과 갈등 참으로 대립이 심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대립이 심한데 이 값신은 어떤 범위냐. 지지고고 지지고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할 수가 있고 서로가 이혼하면 또 새로운 삶을 삼겠는데 이 개미는 아프다는 거죠. 잘못하면 목숨 사망을 할수 있는 글자를 갖고 있더니 얘가 이 값신보다 훨씬 더 좋지가 않다는 걸얘기합다 질병을 갖고 들어오니까 값신은 대립이죠. 대립과 갈등이 굉장히 많다. 사사건건 싸고 우 사사건건 서로 생각과 사상이 맞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골이 아프겠죠. 뇌가 아프겠죠. 그래서 갑신일주는 배우자 문제, 남자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소갈을 할수 있다. 이걸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갑신일주 중 개미일주만 해당 상이 없다는 분들 있겠죠. 그러나 살아보시면은. 보편적으로 이런 부분은 30대가 아니면 40대 50대 반드시 이것을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열명중 한두 명만 옆에 글자에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피해갈 수 있으나 절대 다수가 갑신일주 개미일주는 아픔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기를 바라겠죠. 정유는 정유는 시어머니 문제, 시어머니의 문제와 시댁 문제로 인해서 골치가 아프다. 시어머니와 시댁 문제로서 희생하고 늘이 부분에서 희생하고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 그러나 여기는 장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면 종일 집에는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놓고 다른 사람을 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정유도 남자가 정유일주다면 부문제에서늘 갈등을 겪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도 장생에 해당이 되니까 괜찮다. 그러나 갑신과 개미일주는 보편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이 강의를 이야기하냐면 이걸 강의를 했냐면 일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출산 태기를 한다면 출산 태기 한다면 일지를 잡아 주는 거잖아요. 태어난 나를 잡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백호대살, 괴강살 또 절지에 해당되는 것은 절대로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로 특히 여명 사주에서는 백호대살보다 백호대살보다 괴강살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보실한테서 이 강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배우자 자리 값신 일주일 만나고 싶지요 개미일주일 만나고 싶지요 정말 가슴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을 출산택에서는 피해한다 야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일주일을 갖고 있을 때는 오히려 남편이 명리를 공부한다면 이해하고 감싸주야 한다 는 내가 잘해도 예민하게 서있다는 날이 서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해줘도 사사건끝 대립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타고난 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수 있는 거죠. 명리를 배웠으면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고 모른다면 왜저 사람이 늘 나와 사사건끝 대립을 하냐? 나와 너무나 물과 기름 관계처럼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값신일주개미주 여기서 이야기는 묘고에 있을 때, 묘에 있을 때와 절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묘에 있을 때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질병 문제. 절지는 뭐냐? 서로 생각과 사상이 너무나 서로가 판약에 맞않기 때문에 늘 대립을 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절지에 있는 것, 다른 것, 일주일에 절지에 있는 것, 다른 일주에서 묘고를 갖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잘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